안녕십니까 냉생 인사드립니다. 똑똑똑똑 머리 싹뚝 잘랐어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어, 연말 메이크업 사일만 다르고 그때는 긴 머리의 연말 메이크업 오늘은 똑순이의 연말 메이크업. 저번 영상에 이어서 케이 커버 두드림 이렇게 여기 벌써 끝 메이블린 베이스로 얘를 깔고 요것으로 중간 섀도우를 하고 요 진한 색깔로 붉은 빛 포인트를 줄 거예요. 오늘은 딱히 브러쉬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할 건데요. 브러쉬는 정말 좀 채, 이렇게 포인트 주는 부분에만 사용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손가락 핑거 핑거 브러쉬 이를 이용해서 눈두덩이 전체를 펴 발라줄게요. 음. 음. 반대쪽도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 이게 색감이 되게 되게 진해요 어, 이보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펴줄게요 이게 눈두덩이가 눈 떴을 때 쌍꺼풀 라인 요 정도. 오늘은 좀더 넓게, 이렇게. 되게 그늘이 져서 응.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머지. 타오르네 불타오르네. 눈 위에서 불러내고. 아니에요. 이제 포인트를 줄 건데요. 작은 포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눈 떴을 때 여기. 눈 떴을 때 여기. 까지 포인트 브러쉬로. 메어가지고, 끝을 살짝 날리게. 음. 그러면은, 여기가 지나고, 여기가 더해하고 이렇게 포인트가 지금, 요 경계. 포인트. 부드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살짝, 날려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죠? 여기 브런트. 자, 오늘은 아이라인을 그리고 속눈썹도 붙이고 그 뒤에 앞트임 그리고 이제 눈 또렷하게 하는 포인트를 할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그 뷰러를 일단 또 찝을게요. 뷰러를 찝고 아이라인도 그려볼게요. 뷰러를 찝고 수진하면 안돼. 연말은 수진하면은 나오이 집에 안갈래. 오늘 안래 끝을 그릴 때, 내가 눈 떴을 때끝 있죠? 여기. 끝을 그릴 때 점을 딱 여기 찍어줘요. 여기서 지금 방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 여기가 일자가 돼요. 사.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자. 나 앞에는 자연스럽게 밑에만 메워줄게요. 여기 끝에 부분도 살짝 연결.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포인트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와우! 아까 그거보다 더 조금 진한 섀도우로 끝을 아까 짧게 뺐어요. 라인을. 그래서 포인트를 이용해서 라인을 조금 더 뺄게요. 요 부분에 이렇게 같이 일자로 하게. 위에서 그려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 살짝, 음. 음. 여기 뺀거 보이죠? 여긴 안 빼고, 여기 빼고. 요거, 요걸로, 여기 이 부분. 라인처럼, 라인처럼. 보이나요? 여기서 좀더 진한 컬러로 살짝 맨 끝에만 살짝 살짝 살짝 응. 방해가 되지 않게 그리고 중요한 건 앞부분입니다 눈을 떴을 때 앞이 답답해 보이죠? 여기가 떴을 때 여기 점 찍어요 이렇게 점 찍어요. 점 찍고 떴을 때 그려주세요. 앞에. 이렇게. 내 눈은 더 있다. 앞에 더 있다. 이거를 강조해야 돼. 앞에 더 있어. 내 눈은. 내 눈은 내가 만들 것이다. 눈을 만들자. 더 눈을 감고 살짝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옆에라 그라데이션. 표시가 조금 덜 나기 위해서 이렇게 펜 라인을 이용해도 돼요. 보세요. 여기를 점을 찍고 좀더 선명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점을 일단 여기 연결시키고 점을 찍어요. 앞을 잘 제안해 보세요. 티가 나면 안 되니까 떴을 때 여기를 찍어서 감고 여기 속을 메워주는 거죠. 음. 이게 또 위태랑 연결이 이렇게 되면 표시가 확 나죠. 여기 한 김에 언더도 이렇게 살짝 해볼게요. 이렇게 닫으면 안 돼요. 눈은 좀 열리게 있어야 돼. 섹시하게 연말이니까. 제가 이거를 사서 한번더쓴 적이 없는데 삐야 이거 혹시 피그먼트 하세요? 마지막으로이삐야로 눈화장을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제눈요 사이 있잖아요, 두덩이. 여기 조금 빛나고 싶어서 여기 조금 발라볼게요. 톡톡톡톡. 문질러야지 펴발라지거든요. 이게 또 바탕색을 하고 하는 거랑 안 하고 하는 거랑 또타이가 많이 나서 보세요. 색이 굉장히 풍부해졌죠? 와, 색파티, 색파티. 요 컬러 사용할게요. 섹시한 애교. 음. 보시나요 끝까지 살짝 열어줄게요. 요렇게. 앞에면 살짝 그, 사용할게요. 반짝거리는 느낌. 음. 보이세요? 강조되고 섹시하니까 약간 아치형의 느낌으로 이렇게 눈썹 뼈가 보이게 조금 날렵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치형 앞에 눈썹 결감을 조금 살릴게요 이렇게 아치 눈썹 뼈 깨순이를 한번 가려볼까요 깨순이 개수님. 오늘은 따로 볼터치를 하지 않고 펄기가 있는 쉐딩을 이용해서 윤곽을 제가 잡을 거거든요. 그래도 쉐딩은 많이 전체 풀러 잇지 음. 스킨에서 샀는데 이거 중간에 살짝 도포할게요. 중간에만 포인트 머리 변신도 하고 예쁜 모습으로 다시 올게요.